아, 상자 이거 눈치 깠네 어이 뭐고? 이거 <웃음> 야 멋있. 야, 어, 잘찢댄다와 이거 아니다 이거. <웃음> 일락기 있나? 뭐야 <맞아>, 첫턴 <웃음> 티셔츠 면다다뻔난다 했지? 어일락기 있나? 왜? <웃음> 나는 뭐 계획대로 치는데. 쇼, 맞아, 쇼, 쇼. 어, 무슨 소리고? 어이 뭐고? 어이 쿠샷 그럼요. 오! 와! 야, 샌드 쳤어요? 오, 잘봤다 기분 안 좋네. 공이 와. 오, 튀다오 어, 뭐 오. 샷. 20. 야, 나이스. 네, 어. 나이 들어가는 거 땡겼다. 아니, 근데 문탄도 아니, 공라이어어요 어, 나이 뭐 나이스. 이제 막걸리 어, 한 통만 더 먹으면 완성이다. 와이거뻥미치 돌이킬 수 없네. 오 나이스. 아가자오이뭐야 가자. 하나 오, 둘. 오, 와. 와. 와. 나이스. 오나이다저거 뭐야 이거? 나이스. 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다나다나다나다나다다다다다다다이고아이이다이다다다 이거 이다 아이고. 아이이다다다다다다다이다 아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고다 아, 다다다다아이고아이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이다 사 찍어주니까 공잘칠 이야. 아이고. 아이 해. 미안 자어 어디 있냐고 어? 야. 방금 175와 방금 어 이틀 어 아. 좋다 어잘 쳤다 아이고 아이고. 나이스. 오! 와. 와. 아트 아트. 어? 뭐어 그때나 그때나 하나. 어? 먹어. 어? 왜 뜨이 치네 전력이었어? 나이스. 어? 아이고, 뭔데 이거? 뭐 스윙이네. 어떤 스윙이고 스타일이? 에, 공중하라 그냥 안 한다 씨.